도화지를 깔고 자 일단 오늘은 저기요 고마워 <웃음> 오늘은 지점토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어볼거예요 이거를 지점토물을 만들어주래 완전히 꾸덕꾸덕 밀대로 밀어주세요. 너왜 이렇게 신중하게래 우리 왜 이렇게 얇게 하는 거 맞아? 원래 하트 모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. 아니, 너도 알지? 문 <웃음> 네. 소답이야. 다 집중해야 되는게말이버 <웃음> 어때? 나 완전, 완전 잘잘것 같지? 예어달고거나좀 해봤는데? 머리 얇게 할 거야, 얇게. 왜냐면 이게 내가 보니까 깊을 필요가 없어. 그래. 지금 네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. 왜? 왜 이렇게 귀여워. 왜? 나 아, 장난이야. 사람 죽여놓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뒤지고 싶어? <웃음> 나 진짜 지민이 진짜 개 웃겨. 야, 이거 근데 있잖아, 모든 언니들이 쓰는 방법이더라고 보니까. <웃음> 동생이 이은옷 입고 싶을 때야 근데 그거 좀 너한테 별로 안 어울리는 거 <웃음> 리얼 사기꾼이잖아 어디서 봤어 동생은 그말 한마디로 응. 다신 그런 류의 옷을 고르지 않을텐데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세상 사는 거다 똑같아 그말 한마디로 응. 내 인생을 바꿨어 짜잔. 얘 자꾸 흘러내려서 이렇게 고정해 놨고 요거랑 요고 요거. 이렇게 됐어요. 아우 너무 힘들다. 벌써 바게 깜깜해졌습니다. 자. 저는 오늘 지점도 트레이를 완성할 거예요. 짜잔잔. 얘는 이렇게 다 3단 분리가 됐어요.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. 어 근데 이쁘다. 야, 그럼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어때? 어, 괜찮네. 억지로 누어하시는거같 네. 사포질을 할 겁니다. 엄청 잘 걸려. 응. 다 갈리다 못해 없어질까 엇포지? 걱정이야. 자라란와 <웃음> 귀엽다. 사실 얘는 여기 이렇게 보면 크랙이 닿았어요. 진짜 약간 그런 거 알지? 남들 하는 거한 번쯤 다 따라해봐야 <웃음> <웃음> 흘리는 사람 맞아 유튜브 생기고나서 진짜 어떡할거야 <웃음> 우와 내 것도 해주라 알았어 뭐하나 했는데 파푸진 소리인줄? 안 보고 일단 얘는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버킬가 없을 것이킬요가 없을 이게아요 귀엽다. 진짜 의나이놈 응. 버리고 올이다이거다 털었어 노래 다 응.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약간 파워 퍼프 걸 접시 같은 느낌이야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따가 바니쉬를 발라줄 거예요 동생이 만든 거 얘는 바니쉬까지 다 발랐어요 이게 뭐죠? 컵밭지요 <웃음> <웃음> 짜잔 완성! 완땅반땅 <왔딱왔딱. 웃음>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이거 그 바니쉬 유광으로 했는데 엄청 많이 칠했어요한 다섯 번? 여섯 번은 칠해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유리알 광택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